안녕하세요. 뉴타입 W TV의 뉴타입 W입니다. 핫토이 인피니티워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와 지금 나올 때가 좀 지난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늦게 나왔죠. 네, 박스 이렇게 돼 있고요. 컨셉 아트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물은 이렇습니다. 손 파츠가 꽤 많죠. 껴져 있는 것까지 총 8개, 4쌍의 손이 있고요. 와칸다 방패가 있고요. 프로시마 미드나이트 창이 있습니다. 첫 등장신을 재현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본체 들어있고요. 네, 역시 딱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뭐기가막히게잘 나왔습니다. 한번 빨리 꺼내보도록 할게요.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입니다. 아, 너무 잘 나왔죠? 기가 막힙니다. 아주 뭐 바디밸런스가, 아우,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승모근도 적당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색하지 않은 어깨, 뭐헤드조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옷이 사실은 되게 오래돼가지고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더럽혀져 있는데 뭐 그런 웨더링까지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슴의 별 모양, 뜯어진 것도 잘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프로포션 아주 매우 훌륭합니다. 자, 가까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헤드부터 봐야겠죠 헤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나왔지요 아, 헤어스타일도 색감도 굉장히 영화에고정에잘 그 맞게 해줬는데요 뭐늘 지적하는 부분이 요고 접합선이 살짝살짝살짝티납니다 살짝 정면에서 보면 전혀 모르는데 뭐 그거 말고는 사실 뭐 진짜 머리는 아니지만 굉장히 세밀하게 잘 표현되어 있고요. 약간 인상 썼을 때의 이마에 이런 접히는 느낌들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눈동자도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죠? 수염의 표현이라든지. 목은 이게 통짜라서 뭐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고 앞뒤로 이 정도 그냥 옆으로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뭐 역동적인 포징을 좀할 때의 시선 처리가 쉽고 지 않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역동적인 표정이안 된다는 얘기죠. 자, 어깨. 와, 진짜 이거 어떡하지? 어깨가 안 올라가요. 아, 아무리 해 봤자 이 정도. 하지만 이 옷의 재질 같은 거는 굉장히 리얼하게 잘해 줘서 뭐 좋습니다. 팔도 이렇게 접히는데 나쁘지 않게 접혀요.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거지 뭐. 근데 이런 재질들 다르게 해준거 굉장히 좋습니다. 늘 욕먹던 게이 손이죠 손이 손의 도색 상태가 굉장히 네, 저질입니다 아주 거지 같아요 진짜 허리띠 괜찮고요 네, 요런데 표현들 좋습니다 네, 바지 표현도 나쁘지 않고요 요렇게 텍스처가다 다른 천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굉장히 입체적인 모습을 만들어 줬습니다 뒤쪽에서도 잘 되어 있고요 다리도 튼튼하고요 무릎도 잘 접힙니다 무릎은 잘 접히네요 바지가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부츠의 표현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쪽엔 조인트가 있어서 잘 움직입니다 하지만 앞꿈치가 좁히지는 않네요 방패를 11호 이후 그 토니 스타크에게 주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방패를 거는 곳은 있지만 방패는 없습니다 뒤에도 접합선이 보이죠? 여기 잘 보이네 생각보다 <웃음> 와칸다 방패 들고 나타나겠습니다 와칸다 방패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우 기가 막히게 잘 나왔습니다 한번 자세히 볼게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이게 제이 가동이 되죠 가동이 두를 잡고 이렇게. 음. 땡기면,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뿅! 나오죠. 그리고 티찰라가 캡틴 아메리카를 보면서, Get this man a shield. 이거 한번 손에 쥐어서 포징 한번 잡아볼게요. 인피니티 워 캡틴 아메리카 이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와칸다 방패를 지어줬고요 돌격하는 듯한 자세를 한번 취해봤는데요 와, 이 영상으로 찍으니까 이 실물만큼 역동적이지 못하네요 네, 좀 그게 안타깝고요 네, 이 뒤쪽에 보시면 포징을 좀 격렬하게 지으려고 몸을 틀었더니 아, 옷이 좀 뜨네요 이쪽에 아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 바지를 좀 치켜 올려주면 괜찮을까 네, 아무튼 이런 좀 단점이 있고요 옷이 스판기가 전혀 없다 보니까 땡겨지고막 이런 게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 네, 캡틴 아메리카 요런 포징을 한번 해 봤습니다. 역시 이것도 어, 영상에 다 담기지는 않는데 영상보다는 실물이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 이거 사실 이게 옷을 좀 이렇게 비틀다가 또 뚜둑 소리가 나 가지고 깜짝 놀래서 봤더니 똑딱이가 떨어졌더라고요. 네. 뭐 그런 거 말고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아, 근데 이 바지 이 뒤춤이 이게 이게 옷단이 짧아 가지고 몸을 살짝 비틀면 떠버리네요, 뒤쪽에선. 가동성에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참 좋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그게. 자, 캡틴 아메리카였습니다.